안녕하세요 어드벤텍 오수빈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30도가 훌쩍 넘을 정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바닷가 라던가 시원한 계곡 또 시원한 음식들 생각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지난해 나타났던 자동차 화재라던가 기계적 결함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텐데요 어, 특히 최근에는 주유소의 셀프 주유기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셀프 주유기가 고장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신가요? 셀프 주유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산업용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정말 뜨거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쉽게 고장 날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산업용 컴퓨터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주로 산업용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의 차이로 들수 있겠는데요. 이 둘의 기본 구조는 뭐 같아도 컴퓨터라고 해서 다 같은 컴퓨터가 아니겠죠. 자 그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컴퓨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성입니다. 덥거나 추운 이런 가혹한 환경이나 먼지가 많은 외부에서도 고장이 잘 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듯이 이 제품은 팬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 안에 먼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먼지 끼 끼릴 일이 없고요. 특히 공장 생산 라인에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잘볼수 있는 키오스크나 뭐 무인 주차 요금 정산기,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기, 뭐 셀프 주기 등도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바로 광범위한 온도 범위가 지원이 된다는 점인데요. 영하 20도에서 60도까지 지원 범위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정말 추운 겨울에서도 시스템이 보장이 안 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장기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어드벤텍은 약 8년 동안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힘들게 개발해서 양산하신 장비들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고 또 오랫동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어드벤텍은 요 산업용 컴퓨터 전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텔, 많이들 아시죠? 이 인텔과 에코 시스템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최신 CPU 개발 단계부터 어드벤텍 카드웨어와 협업 개발을 해서 최신 CPU가 탑재된 산업용 컴퓨터를 신속하게 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용 컴퓨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끼셨겠지만 산업용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가격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컴퓨터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시는 을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산업용 컴퓨터의 장점들을 생각했을 때 산업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보시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또 그것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